테이블 구조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설계할 때 가장 고려하는 내용이 뭐냐면 중복의 최소화를 가장 많이 고려합니다. 중복의 최소화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이라는 회사, 2라는 회사, 3이라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럼 표시하려면 A라는 사람 이름을 적고 이름이라고 하죠 필드명을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라고 주면 되죠 그리고 회사 1, 회사 2, 회사 3이라고 주고 단인 회사 이름이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필드가 총몇 개가 사용됐냐면 이름, 회사 1, 회사 2, 회사 3에서 총 4개의 필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4개의 필드 중에서 4개의 필드를 불러오려고 하면 4개의 필드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드 4개를 올릴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드 4개를 올릴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서 필드 4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내가 수정할 거는 이 4개의 이름, 회사1, 회사2, 회사3 중에서 회사1만 수정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름과 회사 2, 회사 3은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데 수정하기 위해서 단체로 왔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할 때 메모리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가장 짧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회사 2, 직무 2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개 적는 건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4번은 답이 될수 없죠. 그 다음 또다시 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회사를 2, 3 이렇게 만들지 않고 회사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으냐면 좋지가 않죠.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회사 1도 다녔지만 회사 2도 다녔고 회사 3도 다녔죠.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해야 A가 2를 다녔고 A가 3을 다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1, 2, 3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 없이 중복돼서 다시 표현이 된 거죠. 이제 A라는 사람이 회사를 어디를 다녔는지를 알아보려면 이전에는 한 줄만 레코드라고 하죠. 한 레코드만 읽어보면 바로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를 하나만 만들어버리니까 한 레코드를 읽어서는안 되고 A가 들어있는 모든 레코드를 읽어야만 A가 다닌 회사를 알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될수 없겠죠 그러면은 이름이 있고 회사를 1, 2, 3으로 다녔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잘 표현하고 싶다면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ABC라고 해서 ABC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있고 다시 또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는 단인회사가 12345.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중복되는 이름이 간혹 있을 수 있죠. A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일 수 있죠. 그래서 동명이인이 있다면 우리가 연결을 할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필드명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보통은 기본키라고 하죠 기본키는 보통 아이디 주민번호 그런 게 기본키죠 그래서 여기를 지원자 테이블이라고 하고 여기를 경력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원이 123이라는 회사를 다녔다는 걸 알려면 이 A가 여기에서도 A1인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한테 ID를 주는 거죠. 그래서 ID A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A1이라는 걸 주면 얘가 A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도 A라는 걸알수 있도록 지원자 ID 똑같이 A1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123은 A1이어야 A 사원이 123회사인 거죠. 그 다음, 이 사람은 B1, 이 사람은 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B1, C1. 그냥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A2로 고치고, 이 사람 이름을 A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동명이인이 있는 거죠. A라고. 하지만, 여기를 A2로 지원자 아이디를 적어주면, 동명이인이라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럼 이제 기본 키가 지원자 아이디에서는 기본 키죠. 기본 키가 다른 테이블에 들어가 있으면 외래 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외래 키랑 연결이 되면 이걸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A1, A1, A1이 A라는 사람인걸 조인이 됐기 때문에 알수 있고 123이라는 회사를 다닌 걸알수 있죠 이제 우리들이 수정할 때 A라는 사람 이름이 AB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할 때는 얘만 가져오면 됩니다 얘만 가져와서 두 개죠 두 개만 가져와서 AB로 이름을 고치면 자동으로 경력은 AB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할 때, 네 개를 동시에 가져와서 수정하는 것보다 절반을 가져오는 내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 굉장히 편하죠. 용량도 작게 차지하고 알아보기도 훨씬 쉽게 됩니다. 근데 1번을 보니까 지원자 ID가 있는데 이게 유일한 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본 키라고 생각되는데 경력 테이블에 경력 아이디가 있고 지원자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조인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인을 시키려면 반드시 여기에 기본 키로 있는 게 여기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음 지원자 아이디가 있고 다시 경력 테이블에 지원자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조인을 시켜줄 수 있죠. 조인이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구조는 2번이 됩니다.